아, 기뻐 모든 게잘될 거야 시작부터 아! 아! 안 넘는 때부터 해볼까? 저기서 따라줘도 기뻐야 되는 거잖아 네봐 어깨 너무 넓어서 못 온대 얘들아 하여튼 웃음 그만하랬잖아 웃기고 자아졌어 제일 못할 거 같은 사람부터 시키자 야겸아 내가 우리 둘이 제일 문제야 지금 만만하냐? 그래 지에이 열받아 아 호시야! 아, 야! 야, 뭐, 야, 해, 해, 야! 야! 빨리! 아, 빨리. 어, 그래, 안전현이 와야 할거 아니야! <웃음> 안전현 와야 할거 아니야! <웃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좀해 빨리 좀 아, 와서 해줘야 할거 아니야 <웃음> 아, 빨리 가라고! 더 빨리! 빨리! 어, 아, 빨리 더 너, 빨리! 제대로 안자 아래 한번 봅니다! 더 빨리 갑니다! 세상에 너무 슬 고쇼, 고쇼, 고쇼, 고쇼, 할수 있어. 와, 우, 고쇼. <웃음> 아유, 나도 하고 싶다. 아이고, 서로 막내서럽다. <웃음>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다. 장갑까지 꼈네 순서 뺏겼다. 그래, 간다, 간다. <웃음> 자, 조슈아 간다. 쇼영 바지 먹는다. 바지 아무리 배고프다도 바지를 먹지 말아야지. 쇼영 바지 먹는다. 와 빠르다. 오, 아유, 좀 해봤네. 멋있다. 저렇게 아유. 해야 됐었구나. 아이고 내가 저렇게 떨어졌어. 잘한다. <웃음> 너 잘한다. 우리 아, 예산이 그래, 많다지. 순이 <웃음> 간다. 준영한다. 형 부담 느끼지 마라. 부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쟤왜 저래 부담 가셨다죠? 어, 부담 가졌다. 부담, 부담 가졌다. 부담 가졌어. 신천에는 암벽이 많다지? <웃음> <웃음> 정말? <웃음> 대박. 와. 어? 와, 준이. 여기까지 뭐 야, 작가였어? 준아, 대박이다. 우와. 야, 포기했어. 대단하다. <웃음> 대박이다. <웃음> 어? 포기한 거야? 아, 대박. 야, 진짜 포기했어? <웃음> 대박이다. 와. 야, 야, 야. 이게 영웅야? 어, 영웅야영웅야 우와, 우와, 뭐야? <웃음> 영웅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웃음> 이박이다 다른 종목 갈까? 우리 이거 점프하는 거 해볼까? 내가 먼저 할게 아 그래 그래, 그래. 뭐야 너 고소공폴증 있는 거 아니야? 아, 와 우지 아, 아.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우지 어,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나도 형나 언제나 형 옆에 있을게 그래 나도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이 13명이서 참 오래 갔으면 좋겠다 맞아 어유 원우 뛰네 원우야 그냥 뛰어 내려 이걸 이걸 여기 잡는다고? 와야 잠깐만 저거 어떻게? 얘들아 갈게 가자 오이야 우리의 꿈을 향해 와 이제 와. 와. 네, 할수 있다 전원우 와야 와. 와. 와. DK 오 DK다 도겸아 와 괜찮아 나는 할수 있어 도겸아 엉덩이가 <웃음> 엉덩이가 <웃음> 도겸아 너의 엉덩이는 마치 사과 같해. 야, 도겸아 엉덩이 섹시하다!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와! 도겸아, 빨리 올라가 도겸아, 뒤를 돌아 와! <웃음> 하나 아, 좋아 둘 좋아, 가자! 두 번! 아, <웃음> 미치겠다, 와 아니, 할수 있어, 진짜 그냥 뛰면 돼 한번 뛰어볼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밀당 잘한다 도겸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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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가 잘못하면 막내가 없어지는데 나 진짜 웃길래 한거 전혀 진짜, 진짜, 진짜 무서 그래 보였어 이거. 진짜 무서 어. 진짜? 어. 어. 번지 좀 어떻게 안려안 가려고 네! 자한번뛰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아음에 저렇게 하면 너무... 음. 더멀수 있는 거야 정말? 지이가 해야죠 모아! 진짜 이거 계속 하고 싶진 않은데 민규 시키면 안 되겠지? 어, 나? <웃음> 어 민규 형 <웃음> 해야겠다 야 나도 했는데 너못 하면 진짜 너 겁쟁이다 너 나한테 겁쟁이 소리 듣고 나한테 올라가면 바로 뛰어 진짜? 진짜, 진짜 대박 아, 나, 나 재미 없을까 봐안 뛰는 거였어 뭐라고 민규야? 장비 안 킨다고? <웃음> <웃음> 민규야 너가 오래 끌면 형이 번지점프 콘텐츠 만들 거래 그날 촬영 안갈 거야 <웃음> 민규야, <웃음> 민규야 올라가서 민규야. 밑에 보면 진짜 안돼 안 돼? 밑에 보면 너 진짜 못 뛰어? <웃음> 열 받아 야, 아, 야 빨리 빨리 아 김이교 안해아야이안해니민규형 빨리 안 내려오면 나보다 동생이다 형 <웃음> <웃음> 간다 하나 둘셋야 <웃음> 니네 다 죽었어 진짜 왜 좋아, 좋아. 그런 <웃음> 마음으로 하는 거야 자아와 네. 진짜 갑자기 와이뭐둘셋할수 <웃음> 네. 있어 아유, 아유. 아이씨 와왜 잘하는 거야 야 네가 잘하면 내가, 내가 뭐가 되냐 카라멜 바꾼이다 그냥 아 이유 없이 기쁘다 <웃음> 그러니까 아 정말 오늘이 어때 카라멜 바꾼이 맛있어 맛있어 응. 어 와, 조슈아 슈아 열한 개는 어디 갔어 열한 개 네가 뽑아먹어 기쁨이야 <웃음> 네가 뽑아먹어 디에잇 디에잇 디에에야 열받아 야 이거밖에 안 사오면 아, 어떡해 왜 이거밖에 안나오냐고 알아서 사오를게 사오자 사오자 아니다x2 따라오지 마야 우리 화내도 목소리 좀만 낮추자 약간 너무 시끄럽다 야. 네가 뭔데 볼륨을 낮추라 말아야 나형 나. 동생인데? 너가 제일 시끄러운데? 왔다 왔다 콜라 누구냐 콜라 나 콜라 그건 문준이잖아 나 문준이잖아 나 부담이 없어 코코 아. 그래, 너 코코 너나 코코 어? 나도 코코 그거. 나도 먹을래야 누가, 누가 문준이야 누가 문준이야 나 한만에 다 같이 놀러 오니까 좋긴 좋다. 뭐야 지금? 아니, 감, 감성으로, 감성으로 왜? 왜? 너 맨날 이런 맨날 하지 마. 재미 없잖아. <웃음> <응. 웃음> <웃음> 세상은 너무 슬퍼.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뭐 슬슬 어떻게 다음 그래, 게임으로 이동하자. 그래. 뭐할 거? 정하고 가자. 그래, 정하고. 그래, 그래. 뭐 할까? 아니면 제일 가까운 거 여기 가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에이사. 걱정이 아, 앞에 있구나. 괜찮을까? 아, 나 다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웃음> 오, 디노야. 어, 진짜 멋있어. 이게 뭐야? 어, 소심해. 이게 뭐야? 아, 기뻐. 모든 게잘될 거야. 조심해, 조심해. 이거 잘 가.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야! 자, <가가가! 웃음> 분노 바꿔, 분노. <웃음> 분노 바꿔. <웃음> 분노는 <분년도> 바꿔 <웃음> <웃음> <웃음> 자, 포즈, 포즈, 포즈. 포즈, <웃음>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귀여워. 셋 오.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이 이게 표현이 새로 너무 슬퍼 예, 아. 아. 우리 이제 집에 갈까? 애들 이렇게 노는데 어떻게 <웃음> 야 울어야 돼 어. <웃음> 슬퍼야 돼, 슬퍼야 돼, 슬퍼야 돼 슬퍼, 슬퍼, 슬퍼. 슬퍼. 슬퍼. 아지금가어떠게 <웃음> 저렇게 됐을까? 승관이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승관이 잘때안 됐냐? 어휴, 승관이 우리 집에 가자 야, 승관이 잔다, 가자! 승관! 승관! 승관이 잔다! 야, 승관이 잔다. 잔다.